누구나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원하지만, 우리는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. 업계 최초 360도 카본쉐시, 티타늄보다 44% 가벼운 소재로 무게 배분을 최적화해 비거리와 간용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. 지금 15% 더 향상된 방향성과 놀라운 비거리를 경험해보십시오. This is the new paradigm in performance. From c a l l a w a y The Kings of Distance.